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어찌하다 보니 지금 시간이 11시 34분이네요. 예, 저녁에 여전히 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이 암기할 영어성경 문장을 한번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어, 오늘은 많이 길지는 않죠.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예, 두번 들어봤는데요. 한번더 들어볼게요.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네, 음, 문장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세 번째 단어가 조금 어려운 어, 단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재밌는 레고의 슈퍼맨 레고가 있는데 이 어, 단어 때문에 사실 이 음, 화면을 잡았습니다. 어, 어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제가 invincible 이 단어를 가운데 쳐 보니까 이 단어가 이제 이 이미지가 여러분 배경 지금 화면으로 화면에 보시는 이 이미지가 뜨더라고요. 몇 개, 몇 개의 사진들 중에서. 어, 이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요. 뭐, invincible 이란 단어는, 어, 떤 적수가 없는 천하무적의 이런 뜻입니다. 예. 막강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invincible. 이렇게, vincible. 여러분,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네요. 영어는 강세가 중요하죠?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우리, 또, 듣고 따라 할때 강세를 invincible, 이렇게 좀잘 해보시고, 어, 음, 잠깐 이거, 이 영어 성경 문장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 좀 깊은 의미를 잘 이해하면, 또 우리가 이걸 암기하는 데, 어, 더 도움이 또 되니까요. 예. 단순히 암기만 하는 사이트는 아니고요. 너무 기계적인 사이트는 아니고, 좀, 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어, 많은 사람들의 좀 인생을 바꾼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예, 이런 성경을 영어와 함께 좀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예, 생각해 보는 시간 또 채널인 거 아시죠 어, 여기서 일단 여러분 love, 이 사랑은 물론 이, 이 문장이 나온 것은요 어, 구약성경의 아가서라는, 아가서 8장 6절에 있는, 우리 몇 개의 동영상은 요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정말 주옥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문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 있어 하고, 여기에 대한 뭐 아가서에 대한 책들도 많이 쓰여지고, 막 논문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어,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어느, 국내 유명 대학교의 그 영문학 어떤 나이든 노 교수께서 이 아가서를 굉장히 막 논문을 쓰시고 예찬했던 기억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좀 났었어요. 예, 어쨌든 많은 사람을 매료시킬 만한 그런 표현들이 좋을 것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표현도 되게 약간 이거는 여러분 C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주로 사용하는 현대 고체어 고 버전에서 갖고 온건 아니고요. 어떤 message라는 또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현대어로 번역한 어그 s s 메시지라는 번역본 성경에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 표현이 참 멋져가지고요. 어, 그래서 일단 뭐 해석을 하면 사랑 무적이다. Facing danger and death. 예, danger 다시죠. 예, 단거 아니죠. 단 거. 예, 우리 개그맨들이 개그맨들 뭐 영어로 커미디언이죠. 커미디언들이. 예, 이, 단거로 막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밤이 되니까 제가 좀 썰렁해지네요. 단거가 아니고, danger를 다 아시죠? and death. 죽음도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th 발음이 좀 들어가서, 이걸 death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death.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를 살짝 끼워 두시고, 바람을, 특히 뒤에 있을 때는 그냥 살짝, 살짝만 내보내셔도 되죠? death.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혀 짧은 발음, 농초시처럼. 어, facing, 이거를 한번 봐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웃음> 의미를 생각해보자고 다 갑자기 영어수업에 돌입했네요. 일단 한김에 마무리를 지을게요. 예. facing, face에서, 여러분 face가 얼굴인 거다 아시잖아요. 근데 영어가 한국어와 가장 큰 차이점이 어, face 같은 명사도 어, 얼굴이란 의미와 연관이 있는 또 동사로 사용이 되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정확한 퍼센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언어학자, 언어학 박사님인가요?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6, 70%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반 이상의 명사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동사로 관련 의미의 동사로 사용된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페이스는 직면하다, 마주하다. 그러니까 얼굴, 직면하다 할때 면이 여러분 그 얼굴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어 위험과 danger and death. 위험과 죽음을 직면해서도 사랑은 천하무적이다. 사랑은 웃기게 하면 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겨낸다는 뜻이죠. invincible. 적이 없다. 예, 무적의. 예. 그래서 주로 invincible 이 단어는요. 여러분... 어 혹시 뭐 p l 이나뭐 아니면 UFC나 이런 남자분들 그런 외국 스포츠 경기에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팀이 invincible하다 되게 너무 막 싸우면 다 이길 때 예. 그래서 invincible 앞에 un이라는 부정관사가 붙으면 무적 무적이다 이런 명사로도 또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스포츠 그런데 좀 많이 볼수 있. 있었던 것같고요 어. 그리고 facing의 ing가 이제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뭐 현재 분사 뭐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현재 분사 또 머리 아파지죠. 그래서 제가 그런 뭐 문법적인 설명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ing가 문장, 그러니까 love is invincible. 이자체 문장이잖아요. 사랑은 천하무적이다 사랑은 족수가 없다. 예, 사랑은 지지 않는다.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뒤에, 이런 문장 뒤에 또 ing가 이렇게 붙으면, 여러분, 뭐 분사란 말은 모를지라도, 문맥에 맞게, 컨텍스트에 맞게, 다양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약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려면, 어, 사랑은, 어, 위험과 죽음을 직면할지라도, 예, 또는 직면했을 때, 무적이다. 뭐, 증, 증면했을지라도, 이런 쪽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죠? 예, 증면할지라도, 사랑은 천하무적이다. 정말로 멋진 문장인데요. 이 의미를 좀 생각해보면, 너무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고, 요 여기서 러브는 정말, 어, 우리 아가서 song of songs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사랑주, 아, 노래들 중에 노래다. 그래서, 어, 뭐, 애가, 뭐, 사랑의 노래, 예, 어, 그런 건데, 이제, 성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love의 어떤, 정말 그게 쓰여진 어떤 intention? 정말 이제 가르치려는 거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 간의 사랑은 아니에요, 사실. 신의 사랑이에요. 예. 죽음을 어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어떤 지혜를 가진 신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이 무적이다? 솔직히 그렇진 않죠. 예. 어, 음. 성경에서 신의 사랑이 인간인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종 남녀의 사랑, 지금 우리 아가서라는 것처럼요. 이게 뭐 소, 솔로몬, 살로몬과 어떤 솔람미 여인, 어떤 이방 여인 간의 그런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런 거를 표면적으로 다루지만 어 이런 남녀의 사랑이나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성경에 많이 좀 언급되고요. 친구의 우정, 예. 우리. 저번 동영상에 그런 거였죠. The greatest love to, the greatest way to show love for friends is to die for them. 이거였죠, 여러분. 제가 밤이 되니까 막 꼬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웃음> 어, 오늘 저녁에 수업이 이제 캔슬 됐는데, 또 간만에 제 취미인 탁구, 우리 치는 우리 탁구 회원들하고 간만에 우리 맛있는 걸 먹고, 막 즐겁게 카페 가서 수다 떨, 떨다 보니까, 또 늦은 시간에 하게 되네요. 수업이 없으면 미리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뭐, 뭐 이해하시겠죠? 예. 또, 우리 그 카페 사장님 탁구 회원분, 또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 들으시면 되게 웃으시겠네요. 예. 멋진 분이에요. 예. 어, 말이 샜는데, sorry, I got sidetracked. sidetracked라고 그러죠. sidetracked. 옆에 트랙으로 제가 빠져버렸네요. 예. 어, 다시 돌아오면요. 어, 그런 친구의 우정 얘기하다 거기로 갔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어떤 사랑이나 우정에 설명되거나 비교가 많이 되는데 성경에서의 신의 사랑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훨씬 훨씬 능가한다는 점이 결론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신인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어, 샤, 이거 되게 대단한 말씀이죠. 저 <웃음> 살다 보면 이게 진짜 부모님이 혹시 들으면 되게 속상하실 텐데 부모님 이 마음에 자식으로서 들지 않을 때어아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어쨌든 <웃음> 어 신은 어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가끔, 뭐, 아이를 유기한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또는, 바람난 아내를 남편이 버릴지라도, 어, 어떤 신인 나는, 니가 뉘우치기만 우치, 하면, 나는 다 잊어버리고, 예. 정말, I forget everything. Forget, forget it. 다 잊어버리고, 다시 뜨겁게 사랑하겠다. 예. 뭐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라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예. 어 신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상처 받은 다음에 예. 그리고 유명한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뭐 렘브란트가 그런 그림도 그리고 굉장히 탕자 이야기니까 둘째 아들이 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 분배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돈 받아낸 다음에 탕진 재미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다 죽게 돼서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린 거예요 이 아들이 어디 가서 죽진 않았나 예 어디가 사고 난 당했나 그러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오니까 먼 기, 멀리서 기다리시다가 아들이 안 오나 날마다 기다리다가 아들인 것 같으니까 달려가서 맨발로 달려가서 막입 맞추고 어그 둘째를 어. 막 귓사대가 날라가도 어떻게 보면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 혼내기보다 막 파티를 열고 잔치를 열고 막 예, 자기가 아끼는 막 보면은 장신구를 선물하고 또 환영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어 어떤 자신을 어 인간을 사랑해서 만든 신을 인간을 잊어버리고 어 신이 없이 나는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런데 막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힘든 궁지에 몰렸을 때어일지라도어 신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는 내가 너 너에게 이런 리액션을 보여주겠다. 사실 그게 어떤 포인트예요. 그 앞뒤에 여러분 문맥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예, 어, 그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뭐어 우리의 인간의 사랑 관계와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참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의 불륜이 뭐어 이혼의 정식적인 사유가 되잖아요. 성경 성경에서도 유일하게 인정하는 이혼 사유 라고 알고 있어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예뭐 음. 실제 그런 이유로 헤어지는 부부들도 많이 있겠죠 연인들 사이에 결혼 전에 연인들 사이에도 바람이 났다고 하면 대부분 헤어지지 않나요 예 그런데도 그걸 용서해주고 뭐 이런 커플들도 물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많은 경우 헤어지는 것 같고요 예이 음. 바람나는 게우로 트윗이라고 하죠 트 예. 컨닝 한다는 것도 커닝 콩글리시고 커닝이란 단어는 약간 커닝 에스 파우스 야처럼 영악스럽다 영악하다 뭐 이런 취인데 생각해보니까 미국의 리얼리리 쇼 중에서 추이스라는트터스 그니까 바람피는 사람들 추이럴스 이런 리얼리티 쇼 제목의 리얼리티 쇼가 있었는데 요즘에 안 나오겠죠? 찾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바람난 애인이나 배우자 몰래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이제 망신을 주는 굉장히 좀, 정말 리얼, 리얼리, 리얼리 쇼가 있었는데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기본이 머리채 붙잡고, 막 뒹굴고, 딱이 날아가고요, 주먹 날아가고요, 예.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아가서의 8장 6절에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뒤 오늘 외우는 말씀 뒤에 뭐 그거는 너무 어떤 쇼킹해가지고 외우진 않을, 제가 선택은 안할 건데 거기 jealousy, 질투라는 감정이 나와요. 그 질투라는 감정이 뭐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막 버스팅, 막 이렇게 버스팅한다, 막 이렇게 막 터져 나온다 이런 표현도 있는 번역본들이 있고요. 얼마나 강렬한지 지옥의 불 같다. 아니 그보다 강렬하다 이렇게 해석한 예, 지옥의 불이 굉장히 뜨겁다고 그러는데 예, 지옥의 불까지 안 가도 여러분 라이터 불만 켜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질투라는 감정이 굉장히 그렇게 또 비교를 했더라고요. 지옥 불보다 강하다. 예. 어 신의 사랑이 invincible 천하무적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하는 invincible 단어 확실히 외우시겠네요 어려운 단어 하나. 예, 아, 우리 사진에 슈퍼맨의 약점이 있죠. 예, 제가 밤이라서 정확히 그 무슨 뭐, 뭐 있잖아요. 뭐 플루토늄도 아니고 무슨 이름 있잖아요. <웃음> 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달아 주시고요 뭐, 영화 평론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슈퍼맨의 약점은 그,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뭔가 그, 그, 그 광물 같은 거, 그거고요 예. 하나님의 어떤 위크니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에요. 예. 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의 약점, 위크니스 같아요. 그래서, 뭐, 성경 뭐, 뭐, we are his favorite.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에요. we are his favorite.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좀 인간에게 집착하시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하나님 무시하면 막 속상해하고, 또, 하여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인간과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막 부모님이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 사랑을 갈구하시잖아요. 뭐,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예. 또 그런 게 비슷한 면이 또 있고요. 예.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은, 어디 성경이 어느 부분에서 되게 처절하게 나타났냐면 이런 Prophets, p r o p h e t p r o p h e t 이 선지자라는 뜻이잖아요. Prophets, 선지서들 같은 데 보면 아주 그냥 장렬합니다. 장렬해요. 예. 제가 그런 부분들 읽다 보면 좀 하나님이 치근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 제가 뭐제 책간에 하나님을 치근하게 여긴다는 게 되게 웃기긴 하지만 아, 좀...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야참 인간을 사랑해서 만들었는데 인간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뭐뭐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은 정말 바람난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막 저주하듯이 그런 막 치끓는 아까 질투 막 이런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구요 또 반면에 다른 점 뭐라 그랬죠 다시 돌아온다면 에에 if you come back to me if you Come back to me. Come back to me. 나에게 돌아온다면. 예. Get back to me. 돌아와라. 돌아오면 나는 다 잊겠다. 다 용서해주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예. 그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외우고 같이 생각하는 성경 말씀에 아마 나올 거예요. 예. 아, 그리고 또 때로는 정말 호로자스 같이 배음망독한 배움, 그 자식의 또 비유를 하, 하기도 하고요. 애 끓는 부모의 마음의 비유를 또 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결국은 그 신의 사랑은 자신의 외아들의 죽음을 허용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인간들과 다시 사랑을 시작할 방법을 제시하고야 말죠. 역시 이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Beyond our imagination, Beyond our imagination, Beyond measure, 우리의 어떤 측정을 넘어서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예. 전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명의 어떤 생명을 수여한 조물주가 하는 사랑의 방식은 invincible. love is invincible. 죽음을 뛰어넘는 스케일이고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예. 영원한 이런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이런 것이 어떤 러브레터 제가 하는 이 채널에서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인 거 아시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것을 제 스스로부터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이거를 정말 이해하고 제가 설득이 되고 정말 믿어지고 뭐그 믿음이 뭐 선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뭐이래서 믿어지는 건 아닌데 어떤 그 뭐 신께서 나에게 뭐 믿게 해주신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가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선한 행동들도 실천이 가능해요. 이건 너무나 확실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요 그냥 쇼예요. 쇼.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성경을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하여튼간 어뭐 지금도 영어 가르치는 일 외에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지만 예, 하여간 예, 성경에 약간 집착했던 한 명의 어떤 인간으로서 예, 구역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데도 자 쌍욕을 하는 예수님께서 입에 제가 담을 수는 없지만 여기 남기 때문에 예, 쌍욕을 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바로 위선자들이에요. 예, 어, 그러니까 속이 시커멓게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굉장히 착한 척하는 선한 척하는. 예, 갑자기 정치인들이 떠오르는 거왜 그럴까요? 예. <웃음> 어. 영어 시간에 가르는 문제는 politics is a dirty business. 정치는 dirty business다. 막 이런 문장이 갑자기 <웃음> 떠오르네요. 어, 구어체 성경에서 그 위선자들을 재미있게 해석했어요. 그 문어체에서는 hypocrite, hypocrite, 좀 어려운 단어인데 구어체 성경에서는 진짜 미드 같은데 많이 나오는 표현, show off, show o f f 라고 해서 예, 우선 자들 하면 s를 붙여서 show offs, show offs. 그러니까 보, show가 여러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예. It's a show.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건 show야 show. 진짜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영어에서도. 근데 off가 붙으면 더또 강조하는 의미로 봐야 될것 같아요. 예, off 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예, show offs. 예. 그니까, 뭐, his s h o 하면, 아, 그 남자의 진짜 잘난 척쟁이, 약간 이런, 예, 진짜 재수없, 아, 자, 여기까지. <웃음> 또 제가, <웃음> 막, 욕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네요, 예. 저도 뭐, 그런 사람들 싫어하고, 저도 조심해야죠.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그런 욕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하여튼간, 어, 교회 다니건, 교회 다니지 않건, 막신하게 좋은 척하고, 꼴보기 싫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해요. 예. 저도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예. 이제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invincible 한 사랑이 정말 우리한테 있어야지, 우리가 쇼하지 않고,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좀 착한 일도 할수 있다는 거죠. 예. 진심에서 우러난, 예.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예. 무슨 기인지 아시겠죠? You know what I'm saying? 자. 여기 관련된 거는 또 다음 기회에 관련 핵심 문장들을 암기하면 생각을 해보고요. 아, 좀 저녁에 하니까 굉장히 이제 센치해져가지고 오늘 벌써 23분 35초를 가네요. 자, 이거 연습하고 마무리할게요. 어, 자, 일단 남자 목소리로 한번 한번 하고 한번 따라해보고 열 번은 해야죠.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다시 한번.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시작.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죄송해요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웃음> 다시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다섯 번 했죠? 여자 목소리로 다섯 번 하면서 외웁시다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따라하려고 네요 죄송해요. <웃음> Love, Love,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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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all together. 다 같이 시작. love is invincible facing danger and death. love is invincible face, facing anything, facing everything. 어떤 것을 직면할지라도 사랑은 천하무적. 또, 우리를 사랑하는 신은 천하무적. 어, 몇개 동영상 나가서 요 표현들, 뒤에 있는 표현들이 너무나 주옥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외우고요. 그 다음에, 요 관련돼서, 어떤 신의 사랑이 우리를 어떠한 것에서부터 끊을 수 없다. 제가 정말, one of my favorite Bible verses.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어떤 성경 문장들 중에 로마서 8장에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